여기다가 아까 못 와, 먹었던 무말랭이 다 싸서 너무 음. 맛있어 대신맛 아니, 진짜 안진이네요 이거 먹으나 먹어도 이거 집는 양이 달라졌어요, 약간 풍자 네. 씨가 지금. 맞아요. 약간 <웃음> 숟가락으로 밥을 푸셨는데 이제는 젓가락으로. 시간 끌겠다는 거죠. <웃음> 아 연장전까지 시간 끌겠다는 네. 거죠. 네, 그렇 근데 그래도 뭐 30분은 음. 넘었으니까 40분 가까이 되니까 선방 음. 한 거예요. No. <웃음> 나는 괜히 까본 것 같아. 대아 10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치 했네. 음.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다, 몽글몽글 해가지고 아, 아니 지금 계란찜만 찌끈거리는데 아, 지금 다 거의 집어 던지신 아.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렇게 골 부리나요? 아, 난 지금 살짝 지지칠 것 같은데 <웃음> 아, <너무> 이성모양 이 <웃음> 나오면은 이거 이제 음. 그거거든요, <웃음> 항상. 아, 어. 끝 끝, 그, 그, 그, 끝에 가고 있다는 저의 불보쌈 찍실까요 저의 불보쌈 찍실까요 너무 맛있는데? 음. 나 하나만 시켜보고 그랬어 좋아요, 보쌈 좋아요 불보쌈 하나만 네. 어, 불족발보다 조금 덜 맵게 부탁드릴게요 네, 알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네. 사장님, 저희 어리굴젓 하나만 주세요 네저 어리굴젓 오면 조금 더 먹어봐야겠어요 <웃음> 저희 방금 불보쌈 한 개와 어리굴젓 한개 추가했습니다 좋아졌다 감사합니다 자, 어리굴젓 나왔습니다 어리굴젓 음. <놀람> 음. 음. 맛있어 어떡해 음. 불향이 완전 퍼 퍼진다 불향이 완전 퍼 퍼진다 큰일 났다 배부른데? 공깃밥 있나요, 선생님? 있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네. 맛있게 드세요. 나 어떡하지? 너무 배부른데. 아, 혼자 씨가 메뉴 바뀌니까 끝났다고 어, 했는데. 이거 알 흰밥 위에, 와. 어때, 어때, 어때. 어때, 어때. 뭐지요?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오, 너무 맛있어. 어리굴 저 쌀밥에 올려서 또한입 먹으려고 아 지금 아 맛있을 거 같아 아또밥 빼는 아또 따로 아 있으신가 아 맞아 맞아 맞아 어리굴 저 흰밥에 먹어야지 음 음. 음안 돼요 아잘 자, 줄래잘쳐 먹고. 저도 살짝 배가 꺼져가지고 콩나물에 밥 넣고 <웃음> 아, 여기 국밥집인데? 국밥집인데 지금. 거의 국밥집인데 지금. 약간 다른 방송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혼자. <웃음> 아,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. 이게 또 콩나물국에 어리굴전하다.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. 최고지 최고. 세고. 와, 나 삼겹살 안 먹어. 그만 아직. 많이 먹어도 안 느끼가지고. 우측으 들어가 있으시기